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산재 발생과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산재 발생 시 과태료는 크게 두 가지가 부과가 됩니다. 먼저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부터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과태료 사항의 2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호 제54조 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어서 3항도 살펴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2호를 살펴보면 제57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있는 이항과 사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항의 경우에는 중대재해를, 사망의 경우에는 일반재해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보면 일반재해의 경우 1차 미보고는 700만원, 2차 미보고 1000만원, 3차 미보고의 경우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반제에도 거짓보고의 경우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중대제의 경우에는 미보고 1, 2, 3차 모두 3000만원이고 거짓보고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 발생과 관련된 과태료 두 번째를 살펴보면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입니다. 관련 조항을 먼저 살펴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과태료 3항을 살펴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어서 16호를 살펴보면 제6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 이때 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말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나와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13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 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3호에 나와 있는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 등록 업자가 건설공사 참여자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발생과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